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홈플러스에서 파닐라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누텔라 초콜릿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았다 무슨 말하야 음... 알함들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, 홈플러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진짜 맛있었어요 아 가격도 저렴하고 6,000원 정도 산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그러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